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CM 에이드입니다 드디어 오늘 태고 강원석이 업데이트됩니다 태고 강원석은 제작 메뉴, 장비, 강원석 탭에서 심연 강원석 1개와 빛의 성수 180개를 사용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 시 재료가 되는 심연 강원석의 주 능력을 계승하고 그 능력치에 비례하여 상승된 효과가 부여됩니다 태고 강원석은 별도의 능력치와 내구도 20을 확정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흑정량 메뉴에 강원석 강화 탭에 들어가시면 태고광원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강화를 통해 능력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강화시 고대미궁의 태초의 연자 방에서 획득할 수 있는 태초의 원소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태고광원석 또한 빛의 성수를 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본 광원석판이 캐릭터 기반에서 가문 기반으로 변경됩니다 추가로 확장했던 두번째 혹은 세번째 판은 기존과 동일하게 캐릭터 기반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석판은 업데이트 이후 은하와 펄, 블랙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쉽고 짧게 팝! 업데이트 이후 일부 콘텐츠에서 공격력, 방어력 확정 수치 15-15-15에 강원석을 획득할 수 있으며 강원석 추출비용 무료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지금 바로 태고강원석을 제작해보세요.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와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1타 강사 CM 에이든이었습니다.